여러분, 파파이어~ <목소리> 여러분을 제가 컨텐츠가 뭐번면 바로바로 바로, 모자 좀렇게 하자! 대왕 가리비를 잡아서 먹어보자~!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헤르제를 해가지고 대왕 가리비를 잡아서 한번 먹어보도록 할 건데, 일반 가리비 말고 아주 큰 가리비를 잡아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헤르를하를 가야 되는데, 혼자 가기 싫어요~! 같이 가요~! 레스고 근데 그 오늘 못 잡을 확률 99.999% 자 여러분 오늘 파도 상황이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물도 많이 빠져있고 헤루질하기엔 굉장히 최적입니다 자 그래서 오프닝 때 말씀드렸다시피 가리비 렛기 조질게요 모자 뭐야 가리비 렛기 조질게요 아, 모자 그냥 쓰자 약간 이거는 머털도산데너 뭐야 리발 상어니? 여러분 요새 숭어가 아주 많거든요 아이고 숭어리기 벌써 여기 한 마리 죽어있구나 아이고 어떻게 지금 시즌에 숭어 투망 엄청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기 살살 버릴게요 패대기 잠깐 거기서 이따 갈때 치워줄게 자, 여러분 가리비는 보통 여러 털 밑에 따딱하게붙어있으니다 열어 보자 보자 어디 보자 응 없네 보자 그렇지 뭐 쉬울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여러분 가르비 뭐 아무나 잡으면 가르비가 그렇게 비싸지 않잖아요 열어보자 그렇지 뭐 없을 줄 알았어 저거 뭐지? 저거 100% 소라가기 같긴 한데 오케이 랫기야 버려버려 요 며칠 파도가 계속 세다가 지금 좀잠잠해졌기 때문에 지금 아래 보시면 저쪽에 흙 같은 거 있죠 저런 게좀 많이 몰려있습니다 어쩌라고 플라이어 가래 가르비 랫기야 원래 잘 나왔잖아 열어 잠시만요 홀리 u c k 애기 말동성기 진짜 작다 여러분 너무 귀엽죠 진짜 와 계속 큐 버려. 요돌 지금 가리비 냄새 난다. 비린내 나요. 열어 보자. 야, 이거 오늘 가리비 못 잡겠다. 여러분, 이거 며칠 걸릴지 모르겠는데. 가리비 한 마리만 잡아도 되거든요. 열어 그리고 이쪽에 사는 좀 작은 가리비들은 저희가 흔히 통 가리비라고 부릅니다. 그게 한 요만 할 거예요. 굵기가 약간 제꺼만 새 소리야. 그리고 보통 큰 가리비들을 동해한참 가리비라고 합니다. 아, 지금 해루질 하는데 계속 눈을 가리는데 지금 계속 이런 상황이거든요. 한쪽 눈이. 이거 커피 사장 최준 아니에요? 에이. 죄송합니다, 최준 님 팬분들. 제가 더 팬이에요. 어, 잠시만요, 여러분. 저 고동 보이시죠? 저 고동은 사실 저도 많이 본 적이 없는 고동인데. 하지만, 소라 개레게 쉽게 아주 똥튀어나온 거 보이시죠? 거릴게, 이래게요요들한번 들어볼게요. 열어. 저 뭐, 달랑달랑 거린 거 있는데. 잠시만. 바로 쿨쇼래기 익사일. 아니, 잠시만. 얘는 창문소야, 개군소야. 아 오우, 쉣트 지금 냄새 개 올라오는 거 보니까 개군소가 확실하다. 제 여러분. 얼마 전에 간장 개군소장 먹었다가 진짜 로질 뻔 했거든요. 그래서 얘들이 지금 꼴도 보기 싫은데, 군소 같은 애들은 이렇게 하면은 공처럼 말려가지고 이렇게 공기도래하면 개꿀은 구라예요동물학대 하지만 난먹 먹을 거니까, 조그맣대, 아니, 아니, 안 먹을 거지. 돌린 공처럼 꺼져라. 저쪽에 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통 이쪽에 잘안 오시는데? 어, 뭐 잡으셨다. 자, 가서 한번 볼게요. 네, 사장님, 네. 이거 잡으신 거예요? 송어요? 어, 크다. 뭐로 잡으셨어요? 그치. 요새 이렇게 물가에 들어와서 퍼서 잡는 거죠? 손질해서 지금 바로 드신 건가요? 맛있 먹어요, 송어 맛있죠? 네. 지금 맛있죠? 네. 아, 얼마 만에 네마리 네 잡으신 거예요? 한 시간밖에 안돼데 4마리 네네네 잡으셨어요? 네. 맛있게 드세요. 가리비 말고 송어 잡으러 갈까?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가리비 잡아야 돼. 어이구멍이다, 여이구뭐이다 아, 이고또 여기서 누가 손질을 하시고 이렇게 버리고 가시면 어떡해요? 이거 따로 제가 무스로 빼놓게요살포 자, 살포시. 어이구, 어이, 어이, 어이 미안. 자, 여러분, 다시 제 컨텐츠로 들어와서 가리비 잡을게요. 요, 여러. 야, 근데 오늘, 여러분, 물은 많이 빠져있는데, 쫄짱게 한 마리도 없고, 가리비는 커녕 조개를게 한 마리도 안보이는요안 안 되겠다, 그러면 방파제 쪽으로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방파제 쪽에 가장 생물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여기 벌써 붙어있는 거 보이시죠? 자, 여러분, 이게 사과 쪽입니다. 자, 여기도 지금 다다다다 붙어있는데, 이렇게 물 위로 올라오 애들은 물 빠지면서 못나오애게이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하냐? 접혀줄게, 접혀줄게. 그리고 떨어뜨려야지. 어, 붙어서 안 떨어지네. 그냥 여기서 말라, 뒤져라. 그러시지 보시면, 물 상태 굉장히 좋네요 말미자들 있죠? 제가 얼마 전에 먹었었 근데 이거 보세요 다 응축해 있죠 자 이게 뭐냐면 지금 물 상태가 그리 좋지 않다는 겁니다 저거 뭐지 먹을만한 고둥래기도 안 잡히고 소라게만 잡히네 저쪽 구멍에 꼬린 시키자 꼬린 어, 어 이거 이거, 이거. 각포 저기 성게 이렇게 보이죠 그 옆에 고둥래기 보이거든요 자 보이시죠 아그레 막혀있죠 요거는 고둥인데 지금 필요 없어 각포 그리고 요 성게는 지금 씨알이 굉장히 작잖아요 그리고 이 성게가 가만히 보시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지 혼자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아니 이거 내 손이 떠는 거네 버릴게 어쨌든 성게는 지금 알이 없어가지고 쟤네 자르면은 그냥 죽이는 거야 내발 아니 무슨 눈이 지금 하나도 안 보이는데 무슨 해로질라 한다는 거야 ตร좀막아 지금 머리가 너무 길고 지저분하죠? 자, 그래서 방금 내 머리 밀어 지나다니 저 갈매기 이렇게 뜨판 시렉이야. 자, 이제 닥 치고 가리비가리비 야하. 어디니? 어떤 렉이가버렸니 이거 버린 느기개 나쁜 느기 저기다가 난 치워버리지. 잠시만, 저거 뭐지? 조그만한 거? 또개 조그만한 성격도 해거든요. 뭐야? 바둑두이 지금? 만, 카이. 버리게 아, 왜 이렇게 안 들리냐? 으라차차. 어, 노래 부르면서 한거계저씨같네 오늘 진짜 없네. 여러분, 오늘 안 하고 집에 갈게요. 내일 봐요. 능구라예요. 오늘 잡힐 때까지 한다. 어, 뭐야, 뭐야, 뭐야. 잠시 여러분, 지금 전복인 것 같은데? 저 보이시죠? 이거 전복 아니에요? 아이, 둘이 내리 봐. 바로 물수제비 던져버려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여러분 대본가리비입니다 태원. 대본... 서라이츠 <웃음> 살아있츠뭐 뭐요, 뭐 뭐야? 여러분 그게 보세요 손바닥만 해요 와대대박이죠 아니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거 보세요 지금 얼굴만한 가리비가 나왔는데 행 저것도 뭐야 두두등장 아 여러분 저게 한 마리 또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뭐야 이거 우와 일타이피 누죽고 내부죽고 받아쓰고 죽고 가리비 응? 저건 또 뭐야 아 여러분 저건 또 뭐야 저거는 그냥 대놓고 가져가라고 저렇게 해놓은 거 아니에요 일단 지금 빨리 달려갈게요 자 여러분 분명 지금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오 저게 리방 어떻게 된 거야 진짜 저렇게 대왕 가리비가 있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하하 이 빵내기 그것도 연출이구나 맞습니다 되감 대감... 가요 <웃음> 자 여러분 오늘 대왕 가리비 찾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와 오늘 좀 멋있어? <웃음> 자 여러분 오늘의 첫 번째 목적지 속초 중앙시장으로 왔습니다 자이쪽에 가리비 한번 싹다 털어볼게요 꺼이자. 자 입장 자 여러분 오늘 명절이라 어대하다대자 대야. 여러분 근데 가리비가 없네 여기 조개 엄청 많은 데 있거든요 자 여러분 여기 가리비가 있는데 단녀 혹시 가리비 좀큰거 없어요? 큰거 없어 아큰거 지금 안 나와요? 와이 키조개는 진짜 크다 제 얼굴보다 좀더 작아요 자 여러분 일단 이쪽에 지금 가리비가 많은데 아큰건 없네 특출나게 큰거 있나요? 아이 제일 큰 사이즈예요? 조금만 돌아보다올게요자 여러분 여기는 조개를 그렇게 많이 팔지 않아가지고 딱한 군데 밖에 더 없거든요 거기 한번 가볼게요 어 뭐야 저기 조개 바로 있네 아 이쪽에다 여러분 가리비가 있는데 지금 사이즈가 그냥 다 일반 가리비인데아 이거 없나 라떼네. 자, 여러분 지금 없어가지고 다른 수산 시장을 한번 가볼게요. 나올 때까지 다 뒤진다. 자 여러분 지금 두 번째 항구로 왔습니다 여기는 설악항 저희 집 근처인데 오늘 만약에 여기에도 없다 그러면은 내일 다시 해볼게요 왜냐면 지금 부정이라 가지고 사람이 너무 많아 가지고 조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안 나오면 다른 날또 할게요 제발 여기서 나오길 느낌 좋다 느낌 좋아 방어 있고 레삼맥기 있고 딱내것만 하면 큰애 아유 죄송해요 자 아직 가리비는 없고 뭐야? 여러분 저기 숨통이들 보세요 어우 붙어가지고 아주 귀여워 자 얘들이 이렇게 빨판으로 붙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 가리비를 아예 안 파는데? 아니 가리비가 없어요 자, 여러분 이쪽에 지금 가리비 하나 있는데 그렇게 커 보이진 않았습니다. 근데 저기 숨어있는 흰색 가리비 있죠? 요거 좀커 보이는데? 조금 이따가 와볼게요. 가리비 말고 그냥 이거 먹어봐. 이게 개맛있어 보이네. 슈베르. 저기 뭐 있어요? 어이구, 저거 뭐예요? 와, 숭어때네. 실루엣들 다 보이시죠? 저게 지금 싹다 숭어입니다. 지금 숭어가 엄청 몰려온다고 하는데, 뭐야, 몇백마리야? 자, 여러분, 지금 결과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음 주쯤에 사람 쫙 빠지면 은 제대로 돌아서 대왕가리비 제 얼굴만 한거한번 득템 해볼게요. 다음 에봐요라삭라사 이거 영상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모르겠다. 자, 여러분, 다음 날 고성적으로 왔습니다. 왜냐면 성초 양양 쪽에더 이상 없어 없는 거 같아가지고 고성 쪽 사로 회센터에서 한번 뒤져볼게요 가자 제발 있어라 제발 이발 제발 제발 발큰 데? 사형씨 여기서 제일 큰게 뭘까요? 다리비가 제일 큰 거요? 네. 와얘 진짜 크다 한 마리에 얼마 정도예요? 세 마리 2만 원 정도 2만 원 정도요? 네. 혹시 이거 다른 거 한번 봐도 될까요? 제가 봐도 돼요? 네 얘가 진짜 크다 우와 여러분 얘는 이미 손바닥보다 큽니다 전안요 엄청 시려요자 <웃음> <안 있어요? 웃음> 여러분 사장님이 지금 찾아들고 계시는데 제가 수상시장한네 번째 오는데 여기가 CR이 제일 크네요 사장님 응. 네 <웃음> 아, 그래도 뭐 진짜 이거 오자마자 찾았다, 진짜로. 아유, 박스까지. 자, 여러분, 사실 오늘 고성부터 해가지고 위로 쭉, 대진항까지 북한 근처까지 가가지고 가리비 잡으려고 했는데, 아니, 살라고 했는데, 지금 정말 운 좋게 첫 번째 온 곳에서 정말 가리비가 큰 사이즈 세 마리를 사가지고 작년에 대왕 가리비 한번 했었거든요. 그거보다 지금 좀더 큽니다. 자, 그래서 요세 마리 한번 추배를 해볼 건데, 아, 바다바다 이거 연출이야. 다시 대감갤렐 여러분이께서 진짜 얼굴만한 초대왕 가리비 세 마리를 구역원적 때 구했습니다. 사실 연출 안 하고 그냥 수산시장에서 오랜만에 사가 좋하는컨텐츠를 해보려고 그랬는데 이게 또 이렇게 연출하면 또 심심하잖아요 자 그래서 분명히 이 가리비 썸네일만 봐도 곰팡이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가리비 죠헤루질로 정말 잡을 확률은 살면서 단한 번도 없을 거야 자 그래서 이 녀석들 오랜만에 러머니네로 들고 와서면 바로 출문해 그럼 싹다 한번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가리로 네, 집에 가서 봐요 나. 라스... 스아 근데 너네들 진짜 롯나 무겁다 낡은 개 아프네 버려버려 다다 휘지러가 칭창 총 칭창 <목소리> 초청이 차자 <목소리> 여러분 이렇게 가리비 두 마리 아니 총세 마리를 잡아왔습니다 아니아니세 마리를 사왔습니다 썸네 <목소리> 아 됐다 자 여러분 이세개 중에 지금 가운데 게 제일 크거든요 자 요거 진짜 얼마나 큰지 제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크게 보세요 지금 제손다 가려진 거 보이시죠 진짜 이만한 가리비는 사실 제가 몇 군데 수산시장을 돌아왔는데도 아예 없었는데 그 마지막에 간 수산시장에서는 꽤보이더라고요 근데 요게 그조에서도 제일, 제일 제일 제일 중에 제일 컸다 자 그래서 오늘 요 대왕 가리비로 뭘 해먹냐 바로 바로 바로 바로 가리비 치즈구이를 먹어보자 <웃음> 죄송합니다. 아 보면 다 이게 저 스스로가 좀 질려가지고 한번 자! 이렇게 해봤는데 <웃음> 그냥 자로 자! 로 할게요. 자그하려면 일단 이 녀석이 라그레를 벌려줘야 되는데 요거를 보... 벤! 체크! 벤! 체크! 벤! 그린네프려 패러머! 아 리발 캐스터넬치가 되네? 근데 여러분 살아있습니다. 왜냐면요 여기 안에 요 수저 한번 넣어볼게요. 얘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수저로 이렇게 혀를 한번 딱 건들면 너 연출할 때 뒤졌니? 자 바로 손질할게요 벤, 쟤, 벤, 쟤 대왕 가리비 어서 오고 애들을 빠빠 씻어줘야 됩니다 바로 물이야 초조조조조조 여러분 이렇게 닦는 거 보시면서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어차피 껍데기 안 먹고 속살 먹는 건데 왜 이렇게 닦아요? 왜 그러냐면요 레시피에서 딱으러는데요뭐 일단 닦을게요 초조조조조조 여러분 깨끗하게 다닦을래기를저말릴 거죠 오우 야안 깨졌지 자, 여러분 이렇게 세 마리를 뱄다씻었는데요두 마리는 가리비 치즈구이를 원래대로 해먹고 요한 마리는 따로 안에 속살만 적출해가지고 방금 가리비에서 물 떨어져가지고 지금 여기 코에 지금 물방울 맺힌 거 보이시죠? 어이구 렌즈에 입기 묻었네 리발 여러분 린넨스에죄송합니다 그냥 참고 맡으세요 자 얘는 안에 속살만 적출해가지고 따로 그냥 가리비 스테이크식으로 한번 튀겨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캐스트 내치 있죠? 옹졸하다 자 일단 얘 라가리를 벌려줘야 됩니다 살짝 벌려주는 거 잡고 자 이렇게 안 내면 그냥 이거 패면 됩니다 아! 내가 너 무조건 벌린다 너는 진짜 리졌다 아. 와 진짜 똥살 뻔했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장난치고 여기 근육 보이시죠 여러분 이게 헤로질로 다됩겁니다 엄청났다네요 보세요 진짜 안 깝칠게요 지금 안에 거의 속살 보인거든요자 진짜 열입니다 여러분 으아! 어 뭐야 어 너무 쉽게 열었네 이야 여러분 이거 손좀 보세요 와우 와우, 와우. 자 여러분 이거 바로 내장만 빼고 칼로 한번 긁어내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기 검은색깔 보이시죠 자 요게 바로 내장입니다 쌍 이렇게 제거해가지고 버려버려 자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싹다 먹을 수 있는 건데 제가 무식하게 빵 뜯어가지고 지금 관자가 하나 둘로 나눠지 거거든요 이거 칼로 밑에 싹 썰어버리면 돼요 어떻게 이렇게 라상라상라상라상 라상, 라상, 라상. 와우 겉에 보시면 여기 날개살 보이시죠 쭉 두르고 있는 게 날개살이거든요 요것도 진짜 굉장히 맛있고 일단 여기 달려있는 관자 있죠 요 관자가 제가 봤을 때키조개 얼마 전에 먹었던 그 관자보다 맛이 쓸 수도 있고 맛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당연한 소리예요 자 그래서 일단 하나 떼고 잠시만 아 요거 있죠 요거 아, 요거를 단어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저는 요거를 싫어가지고요 네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아 어, 죄송합니다 펀치 먹어라 자 그래서 요 관자랑 날개살만 먹을게요 자 워터야 한번 씻어버리고 던져서, 던져서 여기다 받아 너도 라살라살라살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두마는 여기다 빼두 얘들을 튀겨야 되기 때문에, 물기 제거, 레츠고 어머, 니네 확실히 어둡긴 하네. 어두우니까 조금 라 생겨 보이긴 하네. 그래도 아니야. 리친 타올, 라리비. 자, 접어서 물기 빼줄게요. 탕탕탕, 퍼지퍼지퍼지 아, 그리고 여러분, 요빈 껍데기 있죠? 자, 요거는 나중에 쓸 때가 있으니까, 이건 따로 빼둘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물기가 빠지는 동안, 가리비 치조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가리비를 짜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물을 받아요. 워터야, 닥쳐. 자, 그리고 여기 요 찜기 위에다 라리비 두 마리 올리고, 라떼네. 얘는 시원하게 안들어가네 이렇게 하면 겹쳐지잖아. 겹쳐지면 이거 아가리 한 마리 이못 벌리면 어떡해. 너 자리 해봐. 난 몰라 리발도 라그리 봉투하고 바로 파이어 파이어 아, 아, 아 여기 베프 배프 있지? 베프야 오랜만이다 눌렀게 베프가 열렸습니다 <웃음> 진짜 오랜만이다 너잘 지냈니? 어쩌고 라그리 라그리 라그리 파이어 파이어 여러분 이라리비에 라그리가 벌려져 있오 있는... 어? 어? 이거 라임 롯데는데? 라리비에 라그리가 날려주는 수가 안돼 라그리를 롯데 죄송해요 여러분 지금 대략 5분 정도 지났거든요 한번 열어볼게요 열어 라가리를 하나도 안 벌렸네 입개 무겁네 나중에 얘네들한테 만 비밀 말해야지 라가리 서 자, 여러분 지금 어느 정도 된것 같은데 한번 바로 열어볼게요 열어 와 라가리를 벌렸구만 지금 안에 이렇게 된거 보이시죠 우와 약간 햄버거 같다 여러분 살짝만 더 쪄줄게요 살짝만 들어가 있어 오케이 이 정도면 됐다 턴오프 열어 오, 아주 라가리를 활짝 열었구나 자 이렇게 되면 여기다가 빼줄게요 이야,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우와야 아가리 벌린 거 보세요 이거 지금 접출되겠는데잠시만 뽕 어? 뭐야 여러분 덩어리가 나왔는데 덩어리가 거짓말이라 제 주먹보다 조금 작습니다 자 얘도 뭐야 얘는 여러분, 이렇게 알아서 빠졌네. 일로 와. 그 이렇게 바로 들고, 추베를 패도 맛있을 것 같은데, 더 맛있게 먹어야죠. 자, 일 요거를 한번뿌려야 아, 뜨거, 이리봐 너네 뒤졌다. 고무장 아꼈다. 열어. 자, 보시면 가리비가 딱 이렇게 돼있습니다. 여기는 아주 평평하고, 여기는 좀 움푹 파여있죠? 자, 이 움푹 파여있는 곳에, 이렇게 넣을 건데, 여기 밑에 이 내장 있죠? 요 내장만 살짝 빼낼게요. 요거는 제가 좀 먹기 싫어. 야, 뭐야. 고무장 급이래 깔맞춤이네. 펀치. 자, 여러분, 요 내장만 살짝 저출해서 저 멀리 꺼죠 얘는 여기 올려. 자, 여러분, 요것도 마찬가지. 내장 뜯어버리고, 얘 여기 올려버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위 위에 치즈 그냥 뿌리고 이제 데우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그냥 치즈 가리비잖아요 자 그래서 요 안에 들어갈 야채들을 썰어주게 요 꺼져. 도마 오시고 파프리카 라삭 사브라이 자 여러분 이렇게 파프리카를 잘게 잘게 썰어줍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에 넣어야 될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게 바로 뭐냐 말하고 있잖아요 리바 네꺼 아주 눈치 없는 수수한 내꺼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내꺼 만한 홍로추 라삭 야호 라삭 야 다른 고추도 파프리카 앞에가지라닌왜 이렇게 아저씨 같냐 리바 자 여러분 여기서 맛을 내기에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여기요 버터입니다 자요 버터를 한 수저 퍼서 여기다 쳐박아 쳐박아 자 그리고 다시 전자레인지에 쳐박아 닫아버려 30초 레츠고 아아 어, 아, 안녕하세요 <웃음> 오케이 닫았다 열어버려. 자 그리고 버터를 이렇게 닫 아직 아안 녹았네. 넣고 닫아버려. 30초 더. 자그러 이렇게 닫 돼긴 버터 안에 란영 다진 마늘을 한 스푼 정도 넣고 비빕니다. 도도도도도. 자 그리고 여기 가리비 위에 얘들을 발라주는 거예요. 와우, 와우, 지리죠 이거는 여러분 지릴 수밖에 없는 거죠. Oh shit the fuck! 와. 너도 와 shit the fuck! 이거는 사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데 한 거랑 안한 거랑 맛 차이는 런지 차이 자 그리고 요 위에 가장 중요한 로차렐라 치즈 샤르퐁샤르퐁샤르퐁 이거 좀낯 같다 자 이렇게 치즈 올리고 그 위에 아까 했던 파프리카랑 홍로추들 쫙 예쁘게 뿌려주면 되는 거예요 와 이거 로졌는데 이거는 맛 없을 수가 없겠는데 여러분 자 여러분 이렇게 하면 지금 거의 다 까났습니다 근데 이거를 돌리기 전에 아까 물기 롯나게 빼놨던 요래기죠자 요거 바로 한번 해볼게요 어 그래 물기 많이 빠졌니? 한번 보자 아이고 가뭄이 왔네 이래키야 미안 이렇게 처말라 있을 줄은 몰랐어 물기가 안 무네 펀치 일로와 프라이팬 올리고 베프야 부탁한디 베프야 니네 목소리 들으니까 너무 좋다 너 우리집으로 이사갈래 구라야 들기 싫어 파이어 파이어 자 그리고 한번더 버터 조져버리고 조져버리고 어, 조져 조져져라 조져져라 조 조져져라 아이구야 여기 휘었다 휘었어 한번 조금만 더 조져 조져 조져 미친놈이니어 됐다 자 여러분 여기다가 에 바로 대왕 가리비 던져버려 다. 아 그냥 여러분 이거 가리비 버터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와 지렸다 지렸다 자 여기다가 여러분 이 허브솔트가 해산물에 넣으면 굉장히 맛있거든요 여러 조사조사조사 여러분 조사, 조사. 또 빼놓을 수 없는 게자 해산물 하면은루츠레끼 조사조사조사 워워워와 여기 러머니 집인데 깜빡했다 <웃음> 러머니한테 댐졌다 여러분 부쇼 한번 오랜만에 보여드릴게요 버, 보이세, 보이세요? 보이 보이세요? 보죠? 아, 무서워 사실. 여러분 냄새는 진짜 고급 레스토랑에서 먹는 그런 스테이크 냄새가 나요. 제가 아주 바싹 구워줄게요. 왜냐면 조금 덜 익혀서 먹으면 그거 말리잖아 비브리오 페어 그만할게요. 어차피 여름에 실컷 할 거예요. 이 정도면 다 익은 것 같습니다. 바로 턴오프. 야개비 개별 결제는 소리 좀안 나게라. 해 일로 와 이래 끼야. 와 미쳤죠 비주얼. 자 여러분 가리비 버터구이는 완성됐으니까 바로 요거 있죠. 여기 열어요. 방금 열어 열 절었어요. 어, 들어가라. 또 절었어요. 일단 30분 먼저 파이어. 아니 30초. 또절러세요 리바 절지마 저러분 이렇게 해서 가리비 치즈구이가 완성되었습니다 와우 와우 와우 여러분 뭐부터 먹어볼까 자 그러면 이게 두 개니까 이거 하나 먹고 이거 먹고 그 다음 에 요거 하나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럼 요거 먼저 바로 들고 아뜨거 리발레 자 그럼 먼저 조금 더 작은 가리비 치즈구이 요거 한번 먹어볼게요 와 비주얼 보세요 여러분 미쳤다 잠깐만 이거 채도가 왜 이래 이제 좀 맛있게 나오는 게좀 거뭇게 나오네 자 여러분 어쨌든 요거 바로 퍼서 한번 먹어볼게요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 커가지고 지금 아 한입에도 못 넣을 것 같고 와침 나온다 여러분 자꾸 밥만 한번 뜯어 먹어볼게요 와 그래 진짜 이렇게 사먹는 거좀 오랜만이네 초배를 랄레루야 미쳤고 리쳤고 개미쳤고 대리쳤어요와 너무 맛있어 와 관자 여러분 희조개보다 훨씬 맛있데요 희조개는 약간 담백한데 요거 관자가 그게 희조개 관자랑 크기부터가 다르니까 입안에 들어오는 그 웅장함이 또 달라 여러분 제가 이게 마지막에 먹방을 하잖아요 그럴 때이런거 먹으면 참 여러분들이랑 진짜 같이 먹으면 얼마나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군수같이 맛없는 거 먹을 때 같이 먹어야 재밌지라 생각하지 <웃음> <웃음> 여러분 이거는 맛 설명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조개국이 다 드셔보셨죠? 으, 웅장한 조개맛 끝 와이 치즈랑 파프리카가 한몫해요 고추 맛은 별로 안 나고 파프리카 맛이 너무 세게 나가지고 와 여기 물 고인 거 보이시죠 여러분 물한번 마셔볼게요 나 이런 물은 처음 먹어봐 자 이거 한번다 쓸어넣어버릴게요 자초에르 마하반네 아까 그 이해하셨죠 제가 너 이거 먹어봤어? 둘이 먹다한병 죽어도 그냥 죽어 뭔 개소리야? 여러분 이거 세 마리에 2만 원 주고 샀잖아요 사실 2만 원이면요 뷔페도 갈수 있고 거의 갈비탕 같은 거좀 비싼데 가서 먹어도 한 2만 원안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거 먹을 바에는 이런 조개 사서 이렇게 만들어 먹는 게 훨씬 안 좋아요 나 같으면 2만 원으로 뷔페 가고 갈비탕도 먹을래? 소뭐야 아, 아... 로... 로딱지 죄송해요 참고보세요 아자 여러분 조개 스테이크 먹기 전에 요거 뚜껑 버리지 말라 그러죠 다 쓸데 있다고 자 어디에 쓰냐 하면요 뿌리 부터 뿌리 부터 뿌리 부터 뿌리, 뿌리 깊숙 뿌리까지 뿌리 뱅췩 뱅췩 피리네 뿌렴패라마 뭐 설마 뭐 접시로 쓰나 뭐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안 계시죠? 숟가락으로 뜯을 리줄 아셨죠? 자 여러분 다음은 그럼 요거 있죠 버터 스테이크 구이 아니 그냥 버터 구이 아니 그냥 조개 버터 버터 조개 자요 조그만한 관자 세바로 먹어볼게요 처음에 를 저 치즈구이 저 괜히 만들었네 이게 훨씬 맛있습니다 여러분 와두개 자체가 맛이 달라 약간 개취일 수도 있는데 주문 먹은 치즈는 그 약간 피자 치즈 맛에 조개구이를 곁들인 맛이고 요거는 그냥 버터에다가 조개구이를 콕 찌른 다음에 후추 같은 고름 짭짜름한 맛이 나는 고름 맛이에요 확실히 어떤 건지 비교가 가죠 개인적인 취향으로 는 이게 훨씬 맛있어요 그리고 아까 그거보다는 이거를 더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왜냐면 그만큼 덜 느끼해요 조개구이 아주 바삭하게 한 거에다가 버터랑 후추랑 허브 소스를 넣은 막 그냥 레시피 그대로 다 이랬기야 뭐가 나나 나, 진짜 지금 와 너무 맛있는데 너무 안당하게 뭐냐면 지금 한 덩이 밖에 없어 이빨 초베르 마하 반갈렐루야 여러분 가르비 버터 스테이크 진짜 베리굿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아까 요거 하나 더 한거 있죠 요거 바로 먹을게요 요거는 뭐 똑같죠 아까랑 아저 생각해보니까 오늘 카메라맨님이 안계시네 어쩐지 그랬어 내가 이거 다 처먹을 수 있어서 롯나 행복하다 초베르 음, 날개선 이거 다는 게.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 아우! 자, 그러면 조개 이렇게 접시처럼 해서 먹을 때 조개껍데기가 같이 씹힐 수 있으니까 항상 조심해야 돼 아니면 진짜 바로 임플란트 해서 천만 원 그냥 나가. 자, 그러면 그래도 요 나머지 나머지는 생각하시는 관자거든요. 자, 요 관자 부분 바로 먹게 처음에 아, 죽어라, 죽어라, 간장이을 거. 아우, 아, 아, 가야아 아우, 아아 아우, 아 아우, 네 여러분 다 버렸습니다 6,500원 그냥 땅바닥에 버렸습니다 심지어 요리까지 다 하고 재료비까지 하면 8,000원 정도 리발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대왕가리비를 해서 먹어봤는데 대왕가리비는 사실 뭐 배를 타고 멀리 나가서 이제 잡을 수 있다고 해요 연출을 해가지고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좀더 재미를 줄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 연출했고 만약에 제가 연출한 거에 대해서 조금 불편하신 분도 계시면 정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그냥 재미로만 봐주셨으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오늘 카메라맨 분이 안 계셔가지고 마지막에 먹은 조개 껍데기 가득한 녀석을 카메라맨한테 못 드렸다는 게 너무 아쉽다 개쓰레기방이요다치 마지막으로 너까지 워나책을대로 왔어 니 처음처럼